네 안녕하십니까. 김정국는입니다안오늘해주 네. 네. 정말 감사드립니다. 여하시입시간재미게잘봤고요재미 보셨다면 여러분많신을감사겠습니다습니다 안녕하세요. 김정국입니다 네. <웃음> <웃음> 그.. 댄장에 그 오셔서 행정 서퇴해 주셨다고 감사 드리고요 감독님하고 배우 배울 동료 배우자하고 여러분들한테 큰 웃음 드리려고 기정하고 만드는 정도 합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즐기시지 않고 싶으면 좋겠어요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재밌게 보시고 들어와 주세요 고맙습니다 <웃음> 안녕하세요 오늘의 오늘의 생요 영화에 있는 게구나 진짜 감사합니다 혹시 처음 분이 요 다섯 번, 아홉 번변에서 봤어요 선물로 받았어요 네, 저희 영화 한번 보면 좀 아쉬운 영화예요. 꼭, 꼭, 꼭, 네, 주인분들에게 많이 많이 추천해 주시고요. 오랜만에 아무 생각 없이 마음껏 보시다가 가시길 바랄게요. 감사합니다. <웃음> 네, 저는 손아역을 <소마역을> 맡은 유영입니다 <웃음> 감기의 길은 두 가지죠. 해적을 보거나 아니면 해적을 또한번 보거나. <웃음> 아, 저희 여러분들 관심과 사랑 덕분에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정말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. 아, 아, 제가, 제가 이렇게 기쁘시게 는 이유는 이영화를 선택해주신 여러분들을 기라고 생각합니다. 정말 고맙다인스드립니다 고맙습니다. 지금 아, 여 아, 계신 분은 아, 저희 해적의 국민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마이크 씨인데 고맙다니스의 다큐리에서 기다려 드리겠습니다. 안편집니다 여기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부터 보시게 될저정 영화가 더 깜짝 놀라게 재있 테니깐요. 가두 시간 즐겁게 보내시고 앞에 계시 분도 품 받아서 두 번째 번씩 갈가수 있는 그런 입니다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김니다 아... 예 이렇게 다들 자리를 아, 배우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예 저희는 아쉽지만 고맙습니다. 그리고 여기 있을까요? 어, 네! 저희 스크린 안에 있겠습니다. 예 잘했어요? 예 정말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재밌게 보시고요. 또 즐거운 오후 되십시오. 기다려! 경례 어,